되는 일이 없다. 그게 내 일상이다. 돈을 아직 준비가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와이프는 반반은 우리 이혼할까? 이장이 도맨스만 듣는 다이다이 아. 방송. DJ 럭키몬스터. 조종무 귀를 팔. 공성상8활내 아이를 가. 8번이 나왔네요. 아내를 찾자. <목소리> 법이 챙기지 못하는 일을 하죠. <목소리> 아내를 악몽에서 구해야 <부려야> 한다. 불려요. <목소리> 받은 건 돌려줘야죠. 그래야 공경하죠.